아, <웃음> 진짜 맛있겠다. 되게 싱싱해 보인다. 와, 맛있게 생겼어. <웃음> 저도 이 정도 먹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. 아. 한우 고기 너무 좋아해서 2kg 먹은 적이 있고요. 진짜 안 돼. 아, 그러네요. 나도 먹어야 돼. 아, 아. <웃음> 왜 이렇게 아. 빨리 먹어? 저기 아, 들어갈까요? 아. 오! 내가 아. 아직 입에도 못 댔어요. 잠깐만, 이쪽은 내가 먹을게 여기는 만지지 마요. 여기 한 판만 주세요. 장연이물 주세요, 고기! 안 가? 안 가? 안 가? 안 가? 안 가? 안지게 혼나고 갈래요? 아니면 터키안 가? 안지게 혼나고 갈래요? <웃음> 죄송합니다. <웃음> 아, <진짜요. 웃음>